저는 어, 한국에 다녀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으 어떡해. 바깥지마요 <웃음> 진짜 맞아 이거? <웃음> <웃음> 나 가고 나면 되게 행복해 할것 같은데. 직원들하고 어, 이렇게 같이 열심히 여태까지 노력을 했었는데 잠깐만 제가 헤어지고 투엣하고 호잉에게 핸드폰을 주면서 열심히 촬영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투엣과 호잉은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엣!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잉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콜렌 자 이제 오빠 보내주세요 오빠 갈 거예요 이쪽 가요 어 잠깐만 어? 나 여권 가라? 어너 여권 여권 여기 있어 하 오빠 오 불나요 빠밤밤 아빠, 요 자, 가자. 자. 들어오세요. 오빠, 어, 선물 없어? 어, <웃음> 머리. <웃음> 머리. 머리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는 거를 어. Go to Korea 국내에요? 국내 공항이에요 아, 사이곤 아, 그러네 사이곤 리프터리스? 아, no problem 택시한테 말했잖아 국내 공항 아니고 왜 국공항이야? 진짜 아, 멍청해 우리 그 택시가 잘못 와서 국내에으로왔어요 아, 1층에? 1층에 내려요 아, 1층에? 응잘못 들었어 맞아 여기가 국내선으로 가는 데야 그래서 여기, 여기서 호치민 가고 근데 오빠도 알거든 두엣 아이고 무거워요 괜찮아요 괜 두엣이 어. 오빠 무거울까봐 고마워요 두엣 신담원 꿈꿔지꿈꿔지꿈꿔지꿈꿔지 우리 착한 직원들하고 착하니까 직원 도착해요 와 우리 지금 하노이에 도착했어요 <웃음> 와 <웃음>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웃음> 아~~ 에몽이 왜 그랬어 화나고 싶고 화나지마 괜찮아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볼 괜찮아 오우 너희 어? 아방금안 켰었네 오케이 5, 2, 나 어? 하나, 자, 오, 타이바. 오, 타이바. 아. <웃음> 오, 타이바. 아. 아 이불로 이불로 안 돼. 여러분, <웃음> 이거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웃음> 안, 돼안 돼. 오, 타이바. 아이 거 잠깐만. 아이고. 아, 싸 싸. 두어? <웃음> <좋아>? 빨리! 아!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Må, 아, 아, 야, 이 야, 야, 야. 아,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야이이야이야이야이야 이게 뭐 뭐야? 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뭐야? 이뭐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게 이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컴야 이거 뭐이뭐하이박바이이야이뭐이박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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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제 진짜 세게 때릴 거야. 진짜. 진짜. 한한할 파이팅. 아! <웃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남자가 힘이 먼저 보여줄게요. 못 타, <웃음> 이, 바. 걱정 마. 안 죽일게. 사 <웃음> 머리, <머리머리>. 머리. 머리, 머리. <웃음> 한대 맞았는데, 벌써. 아, 가 천지 많이 였어 무서워하지 마. 컴소.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아깐 잠깐, 잠깐, 잠거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이 잠깐, 잠깐, 잠봐 손가락. 음아 계란이 있어 모하이밍 야, 너네 가위바위보 진짜 못한다 여기 맞을만한가 봅니다 아아 아아 아픈데모하이밍모 타이밍 이밍 진짜 못한다 가위바위보 예~~ <웃음> 오빈아 <Yeah, we're on. 웃음> 여기까지야~~ 네네. <웃음> 네. <웃음> 어 오빠 때렸으니까 내 심장이 이렇게 한 거예요 <웃음> 여기 누워 오빠가 해줄게 <웃음> 여기도 왜 여기 찮는이정도 <웃음> 아, <참아, 웃음> 쯤이야 뭐 오빠, 어때 괜찮아? 안 괜찮아요. <웃음> 여러분들 많이 아플 겁니다. 지금 꾸잉이 엄청 찾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엄청 세게 맞았거든요. 자, 계속 자. 아, 그래요? <웃음> 응. 오늘 뭐좀 우엉 우웅 하시겠네요? 우엉기우술 술술 먹어? 화났으니까 술 먹어. 아, 화났으니까. 아니, 오빠 카시니까 슬퍼서 많이 먹는 게요 제일 많이 아파요? 아니야 나 와. 괜찮아 아거 빨리 어. 와아 <웃음> 베트남 떠나긴 싫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잠깐 일 보고 그리고 이렇게 귀엽고 예쁜 친구들 있기 때문에 다시 와서 또 재밌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안 놀면 월급 안 줍니다. 저는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탑승 수속을 마쳤고요 작별을 하게 됩니다 어, 간다